점심 겸 저녁입니다 먹방 시작을 할게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전자튀이 또는 스프 볶음밥 같은데? 볶음밥 빵 아웃백하면 빵이죠 샐러드 그리고 콜라 어, 오케이 잘못된 선택인가? 감독기가 이렇게 왔거든요? 오호 얘도 코딱지만큼 근데 맛만 보라는거네 맛만 아니 근데 향은 되게 좋아 향은 좋아 이빵도 썰어 먹어야 돼? 나 고급스럽게 그렇게 먹기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뜯어먹을게요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입니다 등심 220 국기를 미디어로 했고요 아 미디어래 미디움 아 역시 아 그래도 그 나쁘지 않은 건가? 어때요? 양이 어때보여요? 아웃백 스페셜 서로인 등심 220g 짜리 시켰는데, 홍동에 아주 VIP이기 때문에, 배달비가 그래도 조금 할인이 됐는데, 5,000원. 그래서 총 결제 금액 44,300원에 먹으려고 합니다. 355ml 짜리, 이게 3,900원. 정말 비싸죠? 근데, 여러분, 이 스테이크가 이 나이프를 주셨는데, 플라스틱 나이프. 이걸로 커트가 될까요? <웃음> 그냥 이렇게 찍어서. <웃음> 그냥 먹을게요. 자르기 귀찮아. <웃음> 자, 일단 빵을 맛봤고. 자, 두 번째, 샐러드. 어우, 생각보다 향이 좀 센데? 아, 역시, 허니 머스터드 소스는 맛있네. 약간 향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어, 맛있다, 샐러드. 아 스테이크 쉽겠네. 양송이 스푼만 한번 먹읍시다. 그래도, 이게 에피타이저인데. 앞에 먹어야지, 샐러드랑. 역시 스프는 양송이 스프지 오? 어허 맛있다 이자 콕딱지만큼 준 볶음밥 살짝 버터향 같은 게 나는데 솔직히 볶음밥은 좀 밍밍하다 다른 게 짜서 그런가? 오케이 볶음밥은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자 감튀는 그냥 감튀. 오케이. <웃음> 일단 한 번씩 맛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일단 여기서 중요 포인트. 이 스테이크가 잘 썰릴까요? 어, 생각보다 잘 여기가 결이 있는 곳이라 그런가? 오케이. 어, 그래도 잘 됐다. 아, 이 밑에 부분이 안 썰리네. 여기가 홈이 있어서 여기가 잘안 썰리네. 자, 오케이. 생각보다 잘 썰리네. 자, 미디움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음잘 구워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오케이 콜라도 한입 아우 콜라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다 이게 근데 내가 오자마자 빨리 잘랐어, 잘라서 먹었어야 되나 봐. 확실히 그 고기는 뜨거울 때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홉 배혹시 드신다 가서 드세요. <웃음> 가서 드세요. <웃음> 나쁘진 않아. 솔직히 나쁘진 않아. 여러분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가격 대비 이 가격에 이거 그냥 속에서 와서 여기서 꿰먹는 게 낫지 않을까? 가서 먹으면 또 다르지 얘기가. 근데 시켜 이 조금 어허 얘를 으흠... 자 스테이크 약간 스테이크를 이 먹은 느낌, 소감 일을 하나 처리한 느낌, 약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를 <웃음> 이제 미션 1을 약간 클리어한 느낌이랄까? 어, 얘가 메인 메뉴고, 얘가 사이드인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아웃백을. 그냥 가서 드시고, 시켜먹을 때는 약간 차라리 파스타나, 뭐 그런 거 있죠? 내 네, 4만원. 아, 예. 얘. 얘 1등. 양속이 스프 2등. 진짜. 얘는 이길 수가 없어, 얘네들이. 아, 그럼. 가격 대비는, 솔직히 얘네사기지 그건 맞아요. 근데, 얘 1등. 그건 맞아. 아, 좋다. 이것보다 이게 나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닌데 아니 소식한 게 맞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가서 드세요 가서 배달은? 어허 아 그건 있죠 거기 파스타랑 이런 거 내가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테이크는 아니야 얘는 식으면 맛이 없어 진짜 알죠? 그거는 당연한 거야 어떤 고기든 맛이 없어요 근데 얘가 식어서 맛이 없는 건지 아웃백 가면 맛있을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 배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한 특정 업체를 그렇게 공격하고 싶지 않아 배달은 식으니까 일단 조금 더 그런 것 같아 콜라 맛있어요 여러분 사세요 <웃음> 3900원짜리 아웃백 콜라 진짜 얘는 신선함이 살아서 왔어 차갑게 와서 차갑게 얘는 신선해 진짜 얘는 너무 시원하게 왔어 진짜 받자마자 어우 시원하다 근데 얘때문에 얘네가 식은것 같기도 해 얘때문에 얘네가 식은것같아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 말 나온김에 아직도 신선해 진짜 시원하다니깐요 <웃음> 여러분 아직도 시원하다니까 그래 얘 괜찮아 원래 간 안하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약간 짜게 먹는 스타일이라 제가 저의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되게 짜게 먹거든요 반대야 반대야 반대야 얜짜 아! 얘를 가위로 얘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서 먹었으면 간이 맞았겠네 감자볶음밥 맞지? 그쵸? 이렇게 잘라 <웃음>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먹을 걸이런 간이 맞을 거 아니야 옛짜 그러면 감자볶음밥 아니야 자 이거 넣었어 이거 섞을게요 오 그래 음조 간이 맞아 아 그래 내가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거 다시 정정할게요 여기서라도 소금 함량을 좀 줄여라 그런 뜻인가 봐 아니면 맛있게 먹을까 면 감자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감자볶음밥이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